반갑습니다. 이쿠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선즈 오 포레스트 두 번째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지난번에 지난번에 지었던 집입니다. 왼쪽은 이 친구, 저 보이는 쿠비스의 집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이쿠와 시청자분들 같이 살아갈 집입니다. 통나무 75개를 써가지고 만든 집인데, 아... 원룸일 줄 몰랐습니다. 예... 월세 통나무 75개짜리 집을 지금 장만을 했는데, 아이 누우면 끝이네 발 디딜 곳이 없어 침대에 누우면은 그냥 끝이에요 솔직히 이것보다 클줄 알았는데 겉에서 봤을 때 되게 커보인단 말이죠 근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1평집밖에 안됩니다 예 네, 굉장히 작은 곳이고자 그럼 저기 보이는 저기 걸어가고 있는 저 친구는 어, 이 친구는 비스입니다 저와 같이 헬기에서 떨어진 친구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난 해차에서 한번 죽음을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패소생술로 다시 살려냈어요 같이 이곳을 탈출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한테는 GPS 추적기가 존재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어 물길이 어디 있고 동굴이 어디 있고 이런 걸알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한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아이템 제작 툴이 존재합니다. 아 우리가 만약에 쉼터를 짓고 싶다. 그러면 쉼터에 대한 예시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또 지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가방! 가방 안에 이게 다양한 아이템들을 이제 모을 수가 있어요 가방이 굉장히 크죠 집보다 가방이 큰것 같기도 해 네, 다시 한번 길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쿠비스한테 말을 겁시다 자 쿠비스가 귀가 다쳐가지고 말을 못하죠 자 가자 따라와 우선 지난번에 가보지 못한 곳을 갈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잠시만 이제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배를 좀 채워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일요할 양식 거북스로 배를 좀 채우죠 자거북스 고기를 날것으로 먹어도 되지만 예, 네, 이런식으로 고기를 굽는 것도 네, 이렇게 구워가지고 날것을 잘못 먹었다가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 GPS를 보면은 보라색 느끼표 지점이 있는데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니다! 잠시만! 동굴이 가깝네 가까운 데 동굴이 있어요 차라리 동굴을 탐사를 한번 해볼게요 늘한번에와었었던 동굴이죠 첫 번째 태어났을 때 왔다가 그냥 지나친 동굴인데 그 당시에는 시작한지도 얼마 안됐고 헬기에 떨어진 지 얼마 안돼가지고 준비가 안돼서 가질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정도 집도 만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 동굴 한번 탐사해볼게요 탐사하기 전에 잠시만요 저 멀리 뭐죠? 사람인가요? 사람처럼 걷고 있는... 어? 뭐죠? 사람인가요? 사람처럼 걷고 있어요 도구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곳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말좀 걸어볼게요 원주민인 것 같아요 원주민인 것 같고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기 혹시 말이 좀 통하나요? 말이 좀 되나요? 이 동네 지리라든지 이런 걸좀 물어보고 싶은데 예... 저희한테 이렇게 위협은 느끼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근데 말이, 뭐,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돈을 좀 쥐어줘 볼게요. 제가 돈을 좀 갖고 있는데, 이 친구들도 돈을 알 수가 있어. 24,000원 정도 갖고 있는데, 음, 돈을 줄순 없네요. 아, 네, 한번 쫓아가 볼까? 사람을 한번 쫓아가 봅시다. 지금 이 사람, 여기서, 여기서 헤어지면 나중에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웃음> 넓은 곳에서 사람을 찾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나무를 타고 다니는데 지난번에 쿠숭이들도 나무 타고 다녔거든요. 이 친구들도 나무 타고 다니네. 근데 이 친구들은 쿠숭이랑 좀 다른 거 같은 게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어, 어, 어, 어! 어!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이거 어쩔 수 없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어, 어, 살려고낼수 없고 샌드 <웃음> 개 샌드 노무 샌드요? 아니 제가 좀예 특수부대 출신이어가지고. 이길 줄 알았는데, 여기 뭐죠? 정신을 차리니까 옆에 이상한 내장 같은 게 있고, 제가 지금 박줄로 묶여져 있거든요? 아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생각보다 좀 강한 존재들이었어요. 네, 저희 쿠비스랑 길을 잃었는데, 이건 뭐죠? 내장 같은 게막 있고, 두개골, 어, 옷이 있네요? 옷이랑, 쿠비스가 지금 안 보여요. 배낭, 배당. 일단 배낭을 좀 줍고요 어, 아이템들 다 멀쩡히 다 있고 잘 있는데 일단은 도끼를 들죠? 위험할 것 같으니까 도끼를 들고 이상한 곳이에요 여기가 쿠비스가 지금 K! K로 시작하는 데 쿠비스가 있거든요? 코비스 일단 만나보고 어 일단 아우 아 다행이다 나 속으로 좀 걱정했잖아 왜왜 왜 걱정했냐면은 이거 지금 잘 보면은 두개골 있고 막 이게 내장 있고 있세가 이래가지고 코비스의 그.. 마지막은 아니겠지! 라고 진짜 요한 <웃음> 공간인 것 같아서 좀 벗어나고 이사진 <웃음> 하나 있는데 좀 잡아보도록 합시다 활을 들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가가지고 도망가지 않는 선에서 맞았나요? 아니 아, 안 맞는데? 이거 화살 명중이 이게 뭐야 토끼? 이건 맞출 수 있겠다 그렇죠. 화살이 살짝 아래로 해야 네안 돼, 쿠비스! 왜 자꾸 거기? 아니 쿠비스 저거왜맞아그 화살을. 자 토끼 잡았어요. 토끼가 뭐 도망가지도 않고. 아 우리 쿠비스 다쳐가지고 아참 쿠비스한테 휴식을 하라고 하자. 우리 휴식 좀 하고. 아니다 잠깐만 아니 아니야. 너는 휴식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자원을 좀 모아라. 따라다니지 말고, 너는, 잠깐만, 너는, 어, 너는 집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휴식해. 괜히 돌아다니다가 위험한 일에 빠질 것 같습니다. 저희 소중한 친구 쿠비스를 잊고 싶지 않아요. 아, 저기 있죠, 저기. 사슴. 저거 잡을 겁니다. 아유, 멀리 안 나간다, 화살이. 나가봤자 요 정도 나갔는데 바로 앞에서 써야 돼. 아, 사슴. 사슴 잡기 어렵다. 토끼. 토끼 잡죠, 토끼. 다시 집에 왔습니다. 예. 아까 잡은 어 토끼고기 이렇게 구워놓게요그한 마리라도 잡은 게 어딥니까? 그쵸? 거북이도 활로 잡아주나? 어? 잡아지네 그리고 아, 어떻게 좀 밥을 쉽게 모으시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함정이라든지 아니면 농사라든지 그런 걸 지을 수 있으면 좋을 것같아 밥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해 음. 어? 화분이 있네요? 화분이랑 덫 물고기 덫? 물고기 덫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바로 옆에 이 호수가 있어가지고 나뭇가지 25개가 필요한데 여기다 만들어두고선 아, 물고기도인데 왜. 물고기도 아닙니까? 왜. 아! 아, 아, 아 저기다 줘야 되나 보다. 물고기들이 저런 데서 잘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데가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을까? 물고기들이 떠내려 오면서 잡히는 거지. 그잖아. 어, 여기다 딱 지으라고 있네. 그러면 여기다 짓죠 나뭇가지 25개가 필요합니다. 나뭇가지 좀 모아오죠. 나무 막대를 여기다가 버려주고. 보관함. 아, 보관함도 만들면 또 좋겠네. 건조대에다가뭐 이렇게. 돌길, 나무 대피소, 가구, 텐트, 마루, 막대, 구물 아니 근데 그게 없는 게 흠인데? 그게 없네 아니 이게 다야? 정원에다가 잠깐만 씨앗을 버치어 화분 이걸로 이제 어 얘로 이제 풀들, 열매들 같은 거를 한번 심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아, 그럼 쿠비스가 모아온 나뭇가지 좋아요 우리 쿠비스 둥지 같은 거 지으면 잘 짓겠다 오 좋아 좋아 비둘기들이 둥지 지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뭇가지 놓고서 오! 좋아 왜왜왜 네, 왜, 왜. 쿠비스가 겁먹었거든요? 이 친구가 감각이 되게 좋습니다 탐지견이야 탐지견 이상한 사람 있으면 탐지해줍니다 이쪽에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 어디 있, 있다는 거지? 안보이는 이상한 느낌 있대. 어. 근데 안 보여. 진짜 우리 쿠비스 탐지견이어가지고, 이상한 사람 잘 찾아. 네, 왜 여기까지 왔어? 일단 하룻밤 자죠. 예, 네, 하룻밤 자고, 아 밤이네요. 아 밤에 활동하려면은 아무래도 라이터 같이 불빛이 있어야 되는데 라이터만으로는 앞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앞을 좀 밝힐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횃불! 횃불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 횃불을 만들 수가 있네. 나뭇가지에다가 붕대, 네, 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횃불을 만들 수가 있네요. 아, 횃불을 이제 준 다음에 불을 아! 라이터를 붙이면은 어떻게 붙이죠? 아 이렇게 하면 횃불! 예 횃불이 돼가지고 예, 멀리까지도 이제 좀 보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안 보여요 예 뭐가 보인다는 거죠 대체? 그게 그건데 제가 지금 체력이 좀 많고 넉넉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자원같은 거취집할게요 9개? 아 물고기 잡혔나 볼까? 이 템에? 아야 괜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횃불 떨어뜨리면은 그치만 이 밤에 개울까? 밤개울까밤개울까또못 참거든요? 오이 시원한 개울까? 자 아, 지금 물고기가 예,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밤에 은근 조용하다? 아무도 없는데 밤에? 지금 밤에 동물들도 없고 이상한 원주민들도 없고 해가지고 오히려 밤이 편할지도 자여기나가는 블루베리 씨앗을 심죠 어 뭐야? 원주민들이 있네요? 아 원주민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 있기는 아이고야 그 그런데 원주민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오오오 이러면서 나는 은 문의 집에 들어가 있죠 조금 그러니까 아 하아... 잠깐만 집을 만들었단 말이지 여기를 좀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 없나? 예를 들면은 음.. 침대! 침대가 있어으면 좋겠.. 뭐야 잠깐만 뭐야 이게.. 잠깐만 잠시만요 지금 밖에 누구 있는 거 같거든요? 불빛이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지금 횃불을 끄고 있어가지고 밖에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좀 돌아다니는 불빛 보이죠? 내가 지금 횃불을 여기서 들면은 내 인기척이 여기 있다는 게 알려지고 제가 일단 좀 조용히 있어 볼게자 지금 밖에 어떻게 할까? 밖에 나갈까? 밖에 있는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아까처럼 전투가 날 수도 있어요 시, 아.. 그냥 조용히 여기서 하룻밤보내시다안들어온다 생각하고 침대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 지금 집 만들어놓고 집을 못 쓰고 있잖아 밖에서 자고 있잖아 침대가 있으면은 어? 안에서 잘수 있는 건데 어? 아 있네! 나무막대 침대가 있네요 이거를 만듭시다 음. 편하게 자자 집 안에서 테이프랑 납막대 12개가 필요하네요. 이제 간거 같아. 무슨 불빛이 없어졌기 때문에 간거 같아요. 아, 아까 진짜 무슨 불빛이었을까? 좀 의문이긴 하다. 자죠. 오, 좋아. 치아도 잘 자라고 있고. 여기다가 소형 동물 덫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토끼랑 다람쥐들이 여기서 많이 돌아다니니까 내가 볼때잘 잡힐 것 같아요. 우리 쿠비스는 죽어라! 죽어라! 이 나뭇가지만 가져오면 됩니다. 겁 만들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물고기 잡혔나요? 아, 안 잡혔어요. 물고기 안 잡혀서. 이제 식량을 이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까 식량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조대? 건조대를 만들어가지고 고기를 이제 건조시켜가지고 보관합시다. 생고기 같은 경우에는 오래 지나지 않아가지고 상할 수 있는데, 건조대는 오래 지나더라도 안 상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고기들을 보관을 하면 되는데, 어, 어 뭐야? 고기가 없잖아, 근데. 코비스한테 명령을 좀 내려볼까요? 획득 물고기를 좀 잡아오라고 하죠 물고기를 잡아서 여기에다 버려 건조대에다가 이제 물고기 구워가지고 건조해놓죠 어 됐다 왔다 왔다 왔다 코비스 왔다 오와 대박 코비스 물고기 잡아왔어 이거 뭐죠? 갈치인가요? 물고기를 와잘 잡는데? 제가 자 제가 음식을 하는 것보다 얘가 훨씬 잘 잡아요 일단 배고프니까 먼저 먹고 시작할게요 코비스가 물고기 잡는 재능이 있었구나 와 뭐야! 뭐야 저 능력이야 뭐야! 하나만 더먹을게 배고파가지고 미안 후비스 하나만 더 먹을게 물고기 좀 열심히 잡아주렴 그러니까 각자가 잘하는 거를 해야 되죠 물고기를 잘 잡네요 자 우리 앞으로 가져온 나무막대로 침대를 만듭시다 됐다! 이제 저희도 집에 침대가 생겼어요 아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위에 뭐 없어 깃털 같은 걸로 위에 좀 푹신푹신하게 만들었으면 조금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없네요 아쉽고요 침대를 만든 김에 잠을 좀 잡시다 아 밤공기가 되게 좋네요 조용히 마실 나갈 겸아 새벽 산책 한번 갑시다 어렸을 때 할머니 집 같은데 가면은 저희 할머니가 시골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시골에 마실을 나가고 그랬는데 어 잠시만요 어! 어제 아, 진짜 너무 무서웠어 방금 전에 가까이 가면 안될거 같거든요 자자 자자 빨리 자자 그냥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주변에 적이 있어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면은 자자자 무서우니까 들어가자 코비스도 빨리 들어와야 될텐데 코비스를 내가 들어 살리려면 와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코비스도 같이? 잠을 잘 수가 없대 코비스도 같이 지켜줘야 되는데 근데 상대가 우리보다 많아가지고 뭐할 수가 없어 안 들키고 있는게 제일 작게인거 같거든요 그냥 조용히 있죠 가만히 숨소리도 내지고 하고 있습니다 느낌 이상한데? 소리를 막 지르는거 보니까 느낌 이상하거든요? 그냥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있는게 나을것같아 그렇게 합시다 동굴로 들어가자 그냥 아예 헬기 옆에 있는 동굴 있지 거기 동굴로 아예 아예 들어가 버립시다 아예 뛰어가지고 저어으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여기서? 딱 뛰어가지고 동굴로 가겠습니다 부딱후딱 뛰어가지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돼 오히려 지금 저 집이 위험한게 불펴져 있어가지고 어.. 사람들한테 잘 보여 이쪽인데? 여기 있다 첫날에 왔던 동굴이거든요? 어, 두번째 동굴 탐사